안녕하세요 감성어스 이재원 과장입니다 어, 저는 오늘 신현리에 위치해 있는 매종드 어, 루미에르 새로운 타입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이 현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테리어가 굉장히 이뻐가지고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셨던 그런 현장이에요 이제 앞으로도 계속 오픈을 할 예정이고요 오늘 보여드릴 세대 같은 경우에는 3층 구조로 어, 안방을 두 개로 사용하실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어, 면적이 모두모두 시원하게 나왔어요 넓은 거실과 주방 그리고 방들도 이제 모두 안방으로 사용하실 수 있을 만큼 널찍하게 나왔기 때문에 어방 개수와 넓은 방 면적을 찾으셨던 분들한테는 추천드리는 현장이 있고요. 이곳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진입로가 언덕이 있기 때문에 자차가 좀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. 그럼 영상으로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. Thank you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다음 현장에서 또 만나 뵐게요. 감사합니다.